뭐 앉아! 뭐야? 뭐냐고! 여기다 가면 영해팔자 여기 하냐고! 이거 뭐야 이거 이거! 여기 내가 어 네가 왜 맡아? 너 이거 어떡할 거야? 너 여기 쉬하는 거 어떡할 거야? 다토 일로와봐 다토 일로와 일로와 다토 다토 일로와 일로와 빨래 다토 일로와 다토 일로와 빨래 일로와 너 성장 취하면 된다고 했했했다안 했다 했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거기 말고 일로와 일로와 너! 왜 영역권 잡아? 단타코. 미미 넌 뭐야? 넌 뭐야? 넌왜기어으로 너는. 안다 어? 응. 안다. 뭐 화났어. 뭐? 이왜이 이? 나 시험은 돼, 안 돼. 어 <웃음> 때릴 수 없잖아. 이 <웃음> 빡치는데. 이렇게 하면 좀 화가 풀린다? 저구나시 쉬... 꺼요! 화면 꺼요! 예? 예! 전하시전하나이왜 전화식. 지가 짜증이야! 뭔가 화가 났는데 폭력을 행할 수는 없잖아. 누구에게든 폭력은 정당한 게 아니니까. 대신에 화날 때 주먹에 힘을 꽉 쥐고! 주먹에 화 힘을 꽉 쥐고! <목소리> 이렇게 하면 조금 확 없을래요 <웃음>